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일제강점하에 있던 조선의 독립을 국내외에 선언한 글이 있으니 바로 3.1독립선언서입니다. 처음에는 거의서로 하자는 의견이었으나, 최린님이 박차고 일어나서 그건 민족 자결이 아니라 하여 선언서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독립의 선언 이것이 거느서로 발표되었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은 한없이 미뤄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주인공은 거느하지 않고 선언함이 마땅하죠. 첫 문장은 많이들 익숙하실 겁니다. 5등은 자에야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번에 그 뒷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잠옷 놀랍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당당함 그리고 숭고함 이 당시 민족 정신을 살펴보면 대단히 지고무쌍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해자인 일본을 질타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침해받은 이유를 자각하고 우리 내면에서 그 열쇠를 찾아내어 결국 금강석처럼 빛나는 자주독립을 선언한 것이지요. 피해자의 마음이 아닌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뿜어낸 독립의 외침 이 독립선언서의 응원한 파장은 현 시대에도 울려퍼질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군합발이 그 가슴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탱크를 몸으로 막는 사람 총을 든 할머니 그리고 대통령도 하나 되어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지키려는 모습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전문 1,600여자에서 핵심을 16자로 압축해 그분들에게 바치려 합니다. 이 당당함과 관대함, 평화적 진취성, 그리고 광명정대한 비전을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